그래 불고기 되게 음, 사라졌다 좀더 쉬고 있어야겠네 음, 괜찮아요 <웃음> <웃음> 너무 파괴하는거 아니야? 괜찮아요, 소쿨 so cool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 김영하라고 합니다 뭐가 고민이시길래? 아, 얼굴 제가 좀 얼굴 네, 살이 좀 없어가지고 이쪽 관자머리 쪽이 제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 좁다고 하더라고요 웃을 땐 괜찮아요 많이 대는 소리를 해! 이 라인을 좀 반듯하게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음, 촬영을 하다 보면 에피소드 같은 거없이있세요포즈 기능이 있는 어플을 많이 써서 촬영을 하는데 그래도 이 라인 정리는 좀 안되더라고요 쓸개꾼 음... 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게 효과 좋다고 하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자기 미모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70점? 몇 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한 85점 80... <웃음> 옛날에 병원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병원 원장님이 여기에서 한 5% 정도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뭐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니까 기가 열받아 괜찮아진다고 하면 은또 혹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라 그런 얼굴형이 되게 작으신데 그 얼굴 작은 거랑 이 라인이랑은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작은 거는 작은 거지만 그 라인이 예쁘면 은 약간의 동안의 효과 그런 것도 되게 큰것 같아요 그 성형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안 하는 게맞는요 맞아요 돈 많이 냈는데 <웃음> 괜찮아요 소쿨 <So cool. 웃음>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어때요? 떨려요? <웃음> 네, 좀떨려요 약간 좀이거이고 기대 반 무서운 반 이래, 뭐, 이래, 기이많 이래, 거든요네 별로 안 이래, 뭐, 이래, 뭐, 이래, 뭐, 이래, 뭐, 이래, 뭐, 어 마취가 빨리 깬것 같은데. 네 빨리 깨요. 어좀더 쉬고 있어야겠네. 응 음,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너무 파기려나는 <일어나는> 거 아니야? <웃음> 괜찮아요. 별로 안 부었어요. 음 바로 해서 안 부었나 봐요. 한가. 마취가 되어 있어서 그런가? 안아파같아음 음, 여기 막 약간 그냥 막 손가락 손가락으로 누른 정도? 되게 아파 보이죠. 아까 무대가 좀 앞쪽으로 돼있을 때는 괜찮았는데, 음.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. 땡기러 가더라고, 어떻게. <웃음> 호빵맨처럼. 음. 감사합니다. 음. 안녕. <목소리도> 얼굴에 손이 닿는데, 걸어가고 있는데 어, 머리가 너무 작아질 것 같아요 되게 라인이 너무 예아요 빨리 예쁘게 친구를 만나러 가야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3주차? 됐는데 어, 너무 잘 들었죠 스스로가 너무 만족중이에요 제가, 어, 너무 말랐었는데 얼굴에 살도 없고 좀 고급스러워지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됐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약간 측면, 측면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